밥은 없어어요내어요밥어요밥요어요 이게 머리어요다맛있어요장어요밥사랑어요랑치킨어랑 밥은 없어요. 밥은 없어요. 밥은 없어요. 밥은 없어요. 밥은 없어요. 밥있 없어요. 밥은 없어요. 밥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얘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얘눈 달린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안 되겠다. 돌려놨지. 그 녀석도 생명이. 이 친구에게도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어. 나 <웃음> 아, 친구들 다 같이 온거 같은데. 어나 <웃음> 이거 나가도 되나? <웃음> 맛이 어때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근 제가 사실 라파니 먹어볼 경험이 없지가 않은데 삼계탕. 쯔니 삼계탕 좋아해요? 내 네, 고민해. 좋아해. 고민 고민하지 마. 음. 맛있게 먹어주세요. 됐다. 아 내가 아. 생명이었겠지? 아니 손으로 먹어야지. 아니 얘가 자꾸 생명들이 쳐. 스미, 드러서 채는데 고기밖에 안돼 쌀밥을 국물 적셔 먹는다 이번 활동 아주 힘차게 오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집었는데 저 사, 새우에 알러지 있을 까가랍스터를안 넣었대요 어 맞아 근데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으면은 승식이 형거 뺏어 먹으라는데? 어. 갑자기 먹고 싶어졌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사실 이런 <웃음> <그런> 갓감류라고 하나요? <웃음> 못 먹어요 그 바다향이 너무 <웃음> <못> 많이 <웃음> 요 <있어요. 웃음> 저는 근데 장어도 맛있고 달이도 <웃음> 맛있고 <웃음> 저는 소떡소떡도 소떡, 좀 좋아하고 다이 나의 올데이 남은 모든 사랑 비각을위해을 거야. 엘리스가돌아다니 사랑을 준대요. 감사합니다. 명찬세이 <웃음> <웃음> 예스. 이 진짜 안에 뭐가 쏟리졌나요행찬은 저기야, 내가 오늘 나의 행운은 저기야고기고기고기 가세요 야 고기 고기야, 고기고기고기으로 고, 보고자 하 미쳤어 미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 귀 죽어서 어떻게 라까요 아, 왜이렇가웃냐 아니 세준 형이 오케이 이게 마이크가 다 나간거야 해서 <웃음> 저형 뭐라 할거야? 왜 <웃음> <웃음> 오케이 했어? <웃음> 오케이 이랬잖아요 형이 그 갑자기 우리 전주 나오다가 <웃음> 인트로 보고? 눈으로 다시 나왔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다들 더하가형이 오케이 이랬어. 어, 맞아, 형이 내가 그거 듣고 겨가지고 이따가 노래 나와가지고 당황했네. 수 있었구나. 그때, 그입그다 그때, 그지훈때 그때, 그때, 그때, 첫 천호로 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멤버들을 눈이 풀고 있고, 눈어풀 있어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또 염색을 해가지고 컴백적인 아까나이 다음주 활동주까지는 이 머리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저 준비를 하고 좀 이따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근데 다음 주 음중을 할 때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첫 주는 좀 괜찮은데 이게 둘째 주부터 약 쉽지 않죠 근데 첫주 인기가 요 때부터 힘들어요. 정말로. 근데 이번에 그래도 좀좀 좀 시간이 있는 편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팬콘 때부터 준비를 해서 그런지 뭔가 그래도 좀 널널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나 렌즈 강의입니다. 잘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모든 분들은 항상 두 손으로 하시거나 거울을 보시는데 한번 손으로 네 다릅니다. 네. 자, 이제 검지 손으로 습니다 중지는 아래눈을 벌려주세요. 이렇게 아래 내려주세요. 되고 그다음에 네, 제가 원래 걸걸 보고 웃기는 편인데. 자, 보여 드릴게요. 진짜 간단하게. 어. 네. 네. 바로 끼시면 돼요. 렌즈한 18년 끼니까 한 8년 정도 끼다 보니까 아니네. 10년 됐구나. 10년은 내 렌즈 낀 지. 눈 확실히 편하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겁을먹으시면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딱 검지. 중지 이두개말씀두 개는 넣말이두 개는 이두는이잘 개는 정말. 이두는데 내가 얼마 전에 말로두 개는 정말. 이두 개는 정이두 개는 이제이말이두개이이안려가지이이거 먹고 정는 정말. 이두 개는 정말. 이두이이 사랑해! 너! 인도 찍어야 돼요. 중 하나 끝. 어왜 이렇게 힘들지? 끝. 반갑습니다. 이게 세월이라는 건가 성식 세준받 원래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아 정말 잘못됐어.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 혼자도 아, 너무 깜짝 무서울. 카메라 보니까. 오늘 음주 MVP, 빅톤. <목소리는> 저희 막 찍을 것 있어요. 어, 근데... VVIP, 보안생. 그그아 오, 오늘 음주도 찍었다. 저는 지금 하이라이트 선배님의 언론을 아. 챌린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이 <목소리는> 따놓긴 아. 했는데 음, 우와. 우와. 어, 뭐, 뭐, 뭐, 어. 나는 아 진짜? 응. 어. 됐다. 우와. 뭐 뭐. 그게 뭔데? 아니, 뭐, 그거, 그거. 아 이거 원빵이지. 이거 그거. 마늘 바게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 색깔이 마늘 바게트 같아서 그래서. 왜 화를 내. 그 카메라 내려가 못하겠어요. 아. 해럭처럼 그냥. 전복? <웃음> 응. 음. 전복! 모르셔아아 <웃음> <웃음> <웃음> 형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바로 나와야지! 아 진짜 예전만 진짜 감 떨어졌다 진짜 아폼왜 그래 형 진짜 <웃음> 동생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고 형들의 바닥에 앉아서 <웃음> 아니 여기 소파 여기 한가득인데 이런 게 모함입니다 하나 둘셋 스타일러스! 안녕하세요 에 t v 입니다 <웃음> 호떼기 오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아. <웃음> 제가 더 못해서 그래요. 인기가요로 <웃음> 네, 여러분들 이곳은 인기가요 첫 주입니다. 오늘은 제복을 입고 나타났죠. 어제 다들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과연 뭘 입었지? 오늘도 너무 감사히또 산옥을 하게 됐어요.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무대를 할 생각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음악중심 응원소리를 들었는데 어, 다들 연습 진짜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웃음> 다들 연습 진짜 많이 한것 같아서 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되게 뭔가 약간 내 어깨가 좀 든든해지는. 오늘은 영혼을 갈 겁니다. 어제 엘리스 분들도 갔고 오늘 가장 좀 스퀘질적으로 조금 수면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앨리스 분들도 굉장히 많이 피곤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버티면 <웃음> 내일은 끝나지 않았네요. 내일은 저는 뮤지컬 연습을 하러 갑니다. 좋아요, 아빠서 어? 저기 죄송한데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요? 유진 씨의 하이 보이요. 그게 뭐예요? 어. 안녕하세요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데 혹시 사진을 찍어주실까요 뭔데요? 뭐아 괜찮아요. 찍으세요. 몰라요? <웃음> 뭐야? 뭐야 이거? 형님 이제 안놀아요 아니 뭔데 이거? 이거 알아요? <웃음> 아 쓰리는 <웃음> 갑자기. 아 역시. 카메라 찾아냈어? <웃음> 뭐야? 빨리 찾아야지. 아 이거 <웃음> 귀여운 거지, 이거는. 아천재대로천재대로 <웃음> 아, 1인분 했다. 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고마감사감사하게 엔딩으로 저를 잡아주셨는데 열심히 해봤사든요다데사을다 다 끝내고 작다님이 연습했냐고 너무다감다고해주셔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병찬이 형은 그냥 이제는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은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직까지 이르게 이런, 이런 됐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괴롭혔더라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냥 좀막 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원래 이제 오래 보기도 했고 막 안고 그러면 약간 염사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네요 근데 병찬이 형 반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인기요 생방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매니 팬미팅이랑 사전 녹화를 했었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굉장히 자부 듯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들이 확실히 더욱더 재밌고 더 깊은 것 같아요. 오늘 인기가요 사운드카도 함께 즐겁게 잘해봅시다